가든지 나는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이 사람은 20, 3 0대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봐요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결혼 거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어떤 이성운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운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그냥 패스 패스 패스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저희가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자, 시집 안 갔죠? 아, 그럼 기운이 있어요? 응, 안 갔다고 나오는데, 일단 부채방으로 흔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얘기 드릴게요. 네. 왜 부채방울 흔들고 싶지 않냐면 종교가 좀 바뀌었나봐 우리 같이 빌고 살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게 종교가 바뀌었다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됐든 어떤 이런 무속이 됐든 교회가 됐든 본인이 편하면 뭐 바꿔가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중심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신인 사람은 맞아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뭔가 이슈화가 되고 자기가 법이 되고 했던 것들인 사람이에요. 어떤 이성운이라든지 결혼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그냥 패스, 패스, 패스. 비혼주의? 뭐. 독신 이+ 런건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 가편하고 자기 힘으로 어떤 내 집안을 뭐좀 일으키고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었던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어떤 책임감 가정으로 인해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또 보여져요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말이죠. 나는 이 나이에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이 사람은 2, 30대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봐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기는 그게 어찌 보면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정을 내 집을 가장처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었 만약에 동생이 있다 언니나 오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돼 부모 대신 어떤 가장의 역할을 다 해야 돼서 동생 있다면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이런 이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 다 해, 했어. 그러면 자기가 남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정인 면은 어때요, 이분? 일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렸다고 보죠. 너무너무. 아이가 좀 있으신데, 앞으로도. 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도전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음... 모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시도는 해요. 근데 시도하는 거만큼 되게 두려움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뛰어넘어서 용기를 내는 거죠 그거는 웬만한 사람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떤 어떤 도전과 용기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쉽지 않은 용 나는 그런 거라고 봐 작년에 좀 어땠을까요? 이분? 약간 이분의 기운이 조금 저만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왜떨어졌어지친거 그리고 외로움 왜 우리가 슬럼프가 오고 네. 외로움증이 오면 네. 남부러울 거 없이 사는 사람들에도 자기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수만 걸리거든요 돈의 손실이 있거나 어떤 사람으로 치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자기가 자기만의 방에 갇혀 있는 그런 우울감이 들어오는 시기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지금은, 지금은 배우에요? 어. 원래는 가수였어요. 아 그래요. 엄정화 씨. 어 진짜. 네. 근데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안 느껴지네. 그러니까요. 나도 나이가 이렇게. 나 지금 줘나. 너무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말이 엄청나게. 배우로서도 그고 가수로서도. 어, 그럼요. 완전 성공했어요. 되는... 뭐 한국의 마돈나라고 <웃음> 하잖아요. 근데딱 하나 결혼을 안 하네요 이분이. 못 산다고 봐. 만약에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일부 정상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책임져야 될식구드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면 이분 애인은 있어요. 지금 없다고 봐요. 그리고 쉽게 내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의외로 이런 분이 인성관계가 깔끔해요. 연예계 데뷔하고 만약 결혼을 금방 또 일찌감치 결혼하셨잖아요. 그럼 연예계 생활 못하죠. 어찌 보면 이 연예계의 이탑 자리와 나의 이런지 결혼 어떤 인생이란 뒤바꾼 거지 음, 아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마지막 작품이었을 거예요 상적인 운은 조금 없나요? 이 염정아 씨가 이분은 이 노래 가수로서는 좀상복이 있는데 어떤 신도 있는 이런 연기는 되거든요 근데 연기로서 상은 이런 상품은 상 운이 없네 진짜 어 없어요 어, 통화할 나는 통화할 그거 건가? 되게 깊게 봤는데 오로라 공주 아 그래요? 몰라. 몰라요? 네 들어온 거다. 오로라 공주 어. 난 그거 되게 인상깊게 봤는데 좀 오래된 영화긴 해요. 계속 배우 활동 셀카 지할수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봐요. 원체 자기 관리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이라. 저는 간혹 나오실 거라 봐요. 어. 이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점이요. 난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상선, 유방 이런 데 자궁 쪽 이런 쪽으로 여성 질환 통틀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여자로서. 좀 오래오래 화면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음.